귀엽죠. <웃음> 음. 난열어가 될까요? 선는와 쪼대다 중이 안 나와요. 왜양장 시작을 아까 절좀 사람 괜찮은데? 아, 양구장 한도 없어요, 근데. 됐다. 난왜 아, 그래, 돼? 캐시야? 져내 거야. 오. 학교 다 빨아갈 수 있네 캐시 손재주는 나쁘지 않답니다 어떤게 들었을까요? 아, 좋아요 이건 멋진 결과물이 나올거예요 접착제랑 알코올 오케이 믿음이란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콜, 필요. 어? <웃음> 합니까? 카 <꽤> 하이테크로 네요 알콜? <웃음> 네. 아, 하나보 하고. 네. 네. 네. 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괜찮죠왜왜안 아, 먹어. 줘도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아. 어 나도 어어나어 나도 안어 나도 안어 나도 안 먹어. 나어 좀더 노력해 볼게요. 알코올 버려놔라. 내가 먹었다. 응 음, 알겠습니다. 한국 갑니다. 알겠습니다. 응, 좋아요. 이건 멋진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퇴, 엄청나죠? 지정되었습니다. <웃음> 집에 전기를 다 끄고 나왔던 거. <웃음> 음. 진짜 느렸 오케이. 볼게요. 난 이제 겁나 세다. 이제 괜찮죠? <웃음> 아 곰이 아직 스어안됐구나 <웃음> 다른 생물로 지켜야죠. <웃음> 유리 조각이 섞여 있진 않을까요? <웃음> 제대로 만들어졌을까요? 주문의 <웃음> <중 없는> 상자일까? <웃음> 이래봬도 외과 의사라고요. <웃음> 어떤 게 들었을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음. 질것가지 기다려 계세요. 음. 어이요래봬도 음. 외과 의사라고요. 어쩌죠? 질것같지 않은데요. 맨발로 뛰어다니는 건 무모답니다. <웃음> 그다음은 아저안왔다 <웃음> 어! 번화가.. 안 돼! 번화가 다친다! 3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쩌죠? 질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게 들었을까요? 동물을 치료하는 법은 몰라요 아, 어떡하지 어휴, 그대로 계세요 미안해요. 아팠을 거예요 내친김에 조금 느긋하게 걸어볼까요? 쇼이치아 거기 스펙 네? 스피지 네네네 생나망좀 봐주라 오케이 어, 발이 푹푹 빠지는걸요? 쉼으로... 아아 오케이 어 저기 매그너스 다 저기 매그너스 다 매그너스 매그너스 상단하다 아. 쟤는 여기다 생나 먹고 라이터 있는 사람 혹시? 저야 남는 거야? 네네네 하나만 줘 골뱅이 캐줘 하나? 골뱅이 자, 내가 줄게 은 의외로 위험하답니다 받아. 오케이 <웃음> 네네나 곤충, 숙증이 되 어. <웃음> 조금 쉬었다 갈까요? 그다음 아, 음. 번화가 막혔으니까 뭐 필요하지 번화가 서 옷감? 어... 뭐가 필요할까요? 아, 그 머리, 띠하고 머리띠, 절, 절 오케이 여기로 가자 오케이 m 열어 r r y i 요 sorry. I'm sorry. I'm s o r r 가 I'm s 처치 중입니다 어? 멋진 집이 잔뜩 있네요. 누군가가 연쇄적으로 <놀람> 누군가가 지금 마패랑 묶암쳤지. 절가절 절가죠. 꽤 하이테크놀로지네요. 내가 캠 내가 켜놓고 키우는 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여기 애들. 아 저예요 그거. 아니 아니. 캠켜 놓은 거 같아요. 누군가가 거기. 루미아 어. 섬을 지배하고 어, 있습니다. 어 여기. 누시와 발드. 루미아 어.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놀람> 오, 잠그거싸잠싸싸만잠어 어, 어,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어, 어, 뭐, 뭐. <웃음> 아, 아, 잠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만 잠만, 잠만, 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좋아, 좋아, 나 살릴게. 이제 생존자가 열명 남아. 회복템, 회복템 챙겨놔서. 생존자가 공유해줘,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생. 어 생나가 또 있네. 개꿀 자가 사망했습니다. 우와, 개꿀. 아까 아까 요요 요 새끼 많은 거리. 미안해요. 잠시 빌릴게요. 아 여기 머리띠 있다. 아 좋습니다. 아저 그래. 근데 저 근데 머리 그먹어가 뭐 그래. 괜찮아요. 그얘 지금 시체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실례요 <웃음> 와이 거의 다 가지고 있네. 세계 어, 의사를 찾지 못한 모양이죠. 안타까워야 <웃음> 얘네 덕분에 지정되었습니다. 월계관 올릴 수 있어. 오. <웃음>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 오케이. 미안해요. 잠시 빌릴게요. <웃음> 저의 체력템만 있으면 되는데 어, 제때 의사를 찾지 못한 모양이죠? 안타까워라 거기서 어, 체력템만 없구나 예. 감자 좀 캐봐 구운 거 아. 만들자 아 좋습니다 구운 감자 정말. 만들면 되잖아 여기 있 라이트 좋 남자네한테 어저 어, 라이트 어, 있어요 저 라이트 있어요. 있어요 멋진 물건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요? 왜요? 누구 왔어요? 감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캐 일단 여기 반대쪽에도 있고 여기 연못 쪽에도 있으니까. 저한단은 뭐야? 어, 뭐지? 아 돌멩이가 없구나. 저 돌멩이. 내가 뭐다 야지 나를 꼬를 버리고. 심해졌요 일단은 골목으로 올라갑시다. 다했으면은 음, 오케이, 한번 합니 캐시 채탭있 어요? 채연 님있 어? 아, 저충전히안들 어요? 출혈 이심해졌데요퀴퀴한 냄새 가 나요? 음, 일단 음, 맛은는푸 시야 서 일단 휴식 부터 해요알겠 습니다. 완료 어떻게 들었을까? 위클 지금 나와고 연못 아니면은 성 연못 성당 고주가 고사 이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고만 한번 찔러 볼까? 어, 와프 상 지금. 어, 우선 우선. 카바나올려 그걸로. 난 여러 가지 있을까요? 네. 음. 위생 상태가 엉망이네요. 미쓰리 방패? 아이기스킬바에 미쓰리 나올 텐데. 이쪽입니다. 아, 감자. 어, 갑자다털어갔어 성당 가자. 인간도 결국 동물일 뿐인데. 미드클한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그... 어, 위클 여기 있어, 미드클 아, 그... 여기 있어요. 저희는. 그... 갈게, 갈게, 갈게, 갈게. 먼저 아! 때리지 마. 먼저 때리 기 힘들어. 그거 슈이치로는.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쉬고 있어봐봐. 가고 있을게,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저쪽 올라왔어. 내가 자수이 한번. 아니 그걸 왜 밟아? 얼굴을 낚이니까. 아, 밟으면 아, 아, 아, 아, 아 밟으면 아, 아, 얼굴로 걸려요? 어. 아 몰랐네. 자 가자 캐시. 잠시. 아 매대 네 잡고 있으면. 아, 그상 아, 놔줘야 된다. 헬셈이랑가는거 필요한 사람. 분후 항공 급이 도착합니다. 어, 스위치 카바나 있으니까 헬셈으로 피너 올리킬업. 응, 응. 응급 네. 내 걸로 네. 네. 네. 이제 내금홍로 맞춰주고 있어. 자어 오케이. 혹시 유리병 남는 사람? 없어요. 아 슬리퍼가 막혔구나. 어, 아... 어 유리병 있다. 어 내가 그거... 먹어버렸어. 유리병 이쪽입니다. 아 슬리퍼가 아, 없는데? 도 슬리퍼가 없는 위퍼가 지금 다맞쳤거든그렇고니 슈퍼 올리긴 지금 너무 늦었고. 없는 상자일까요? <놀람> 저 맵을. 어, 저 현우랑. 물 생각하지 마. 우리 저거 조합상 안 좋아요. 오늘 어, 안 죽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캐시로 합류하고. 새 금지 구역이 지니다 공간 남자라 어? 아, 이게조심게 찾아할 필요 없어 어... 부셜 여기 나왔네? 자 그러면... 잡아.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컴컴컴컴컴컴컴컴푸시에서 한번 각자 보자 푸시에서푸 아마 여기 알것 같긴 한데 여기가, 여기 갈 여기 갈것 어? 어디 긁히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뭐지? 음, 어, 음, 검 잡으러 갔나? 뭐지? 텔 탔나? 텔탄거 같은데, 이러면. 음, 아, 이거 라이터 있으면 좋겠는데. 아, 라이터란다. 라이... 아, 라이터란다. 슬리퍼, 슬리퍼. 거기다여기다여기다 여깄다. Okay. 오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 좁은 데야, 좁은 데 가지 마. 운전하지 마. 마. 좁은 어, 데. 도비 은데은한테 좋아. 캠 있는 사람? 캠, 캠이 뭐죠? 어, 아, 아, 아, 아. 나가자. 얘 나가자. 나가자. 모사 쪽으로 나가자. 상대방은 깜짝 놀라겠네요. 넓은 데 어, 퍼져 있는 게 좋아. 는쟤좁을때에 들어가니까. 저기 저기 저기 상대방의 그시 데요. 카메라? 네. 난 여러 가지 될까요저기 이제. 아니. 호텔 닫히고 돈 없는 상자일까요? 저 네. 조바로 빠지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옴 옴스 폰 됐다. 저걸숙작만 해야지. 좋습니다. 여 없는 상자일까요? 아, 유리 조각이 섞여 있진 않을까요? <웃음> 네, 음, 그쪽은 상자일까요? 괜찮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시 시원하다, 시다하세요 W e, 네? w e q 요 w e q 따다다 q 난 q WQ? w 될까요? 하면 될까요? 아, WQ? 가 너무 세. WQ? WQ? 나 방금 엄청 잘했어 저위클래버 보고 있으면 빠지는데 슈키하라 들어왔거든? 모사로 네. 빠진다 이거 네. 어차피 다 치니까 어 쟤네 윗길 더 저기 위에 윗길 더 윗길 윗길 윗길 윗길 윗이라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건 위험하다 여기로 가 여기로 왜 먼저 싸우려 해 쟤는 지금 뒤에 바짝 부터 쫓아오는데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어쇼 있네. 어옷나오는 어, 아씨 아, 아. 이봐 내가 맞아아 몰라 몰라 몰라. 지금 모른다. 아씨 왜 자꾸 나만 잡았지. 없었어 없어. 아왜 자꾸 저만.. <웃음>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네네. 지금 괜찮잖아 지가뭐 지금 저거 일부러 도발하는 건데 어떡할 거야 제가 지금 먼저 들어오면 자기 손인데 저거 왜 자꾸 저만.. 씨몇 명인 줄 알지 지금 음. 네. 아니.. <웃음> 만 맞춰 이거 네. 아라아 진짜 개아프네 생각만 없는데? 하나 먹어, 먹어. 하나 빨면서 아, 버... 포션 버티면서 버... 텨 버텨, 버텨, 그냥 버텨. 네. 아, 존나 빠뜬다, 쟤. 이왜 이래, 진짜. 정신병인가? 좀 진짜 지발. 아... 괜찮아 난 체전 잘 되니까. 살짝 따끔할 거예요. 쟤쿨 타는 동안 내가 체전이 더 빨라. 아니 왜안 와? 형.. 너우 매봉이 새끼 왜안 오니?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 아니,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버텨. 버텨. 버텨. 알겠어요. 임시 안전 지안 <웃음> <설정하기 죽어라 웃음> 나오는 거야, 지금. 시 안전 지대가 <웃음> 해제됩니다. 주세요. 1 0초0 0 해시 조금부터 위로. 여기는 이제 닫히는 거군요.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야 돼, 이거는. 자, 붙지 말고. 와! <웃음> <와, 이거> 뭐야. <웃음> 뭔 상황이야,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우리한테 억울 없어. 우리한테 억울 없어. <웃음> <웃음> <겨우> 개웃겨. <개트> 정도냐? 존나 웃긴 애들. 감 어,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싸우냐? 싸우냐? <웃음> 와, <우와>, 재밌당. <웃음> <웃음> 맞아. 쉬 <개> 때리고 싶다. <웃음> 이게뭔 상황이야? <웃음> 주거이 바꾸니 개 웃기네 저 심지어 부서졌어 아 진짜 역겹게 한다 이 새끼들 와나 유튜브에서 봤어 좀 이거 <웃음> 어떤게 들었을까요? 조금 사용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다 같이 뭐 사이좋게 죽는거야? <웃음> 아좀 들어가 이 미친놈 크라 <웃음> 아! <웃음> 주식해? 아오오오아 박치 죽이는거야? ㅅ 어? 왜? 왜? 왜? 왜? 왜? 어어? 오 빨리 진 아니 어? 뭐야 나왜 죽어? 나왜 죽어? 4발